벌레 있다. 아니 나신기다 비몽니. 어, 맞지? 뭐야? 얘가 물 주니까 저 꼼총 쳤어. 줄벌레 같은 건데. 어머, 씨. 꽃들아 물 먹어라. 먹어. 나도 물뿌릴 거야 다시. 꽃들이 그러네. 소리야 고마워 이러네. 여기는 애기들만 노는 곳이야. 왜? 그렇게 정해져 있어. 어른들이 놀면 쫓겨날 거야. 어른들이 여기서 놀면 안 돼. 응. 아기들이 어. 어. 노는 아기들 세상이 야 여기는. 어, 어, 어. 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친구들 오시야 테리가 입어도 돼. 근데. <놀람> <놀람> 어.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아 어. 어. 어. 어. 아 어. 살짝 밀어야 돼. i r a c l 올려 l l g 다 w 괜찮아? all your e y e 아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is 올라가는 너 되게 잘한다. 야, <웃음> 야. 어. 야. 어. 와 오, 어, 잘 올라왔다. 내려온다. 나 올라와서 되게 많어 오, 맞아. <웃음> 되게 잘 내려온다. 작은 거 있다. 야, 이거, 이거, 이거. 어, 작은데? 야, 이거, 야. 이거네? 자, 이거, 자. 이거. 자, 이거 아이언맨. 이리야. 어. 그럼 <웃음> 일로 나오세요. 일 <일참하세요>. 뭐야? <웃음> <웃음> 아, 귀엽다. 하나, 둘, 셋. 끝났습니다 못 때지롱. 오, 저다다리다 모기 물린 거? 모기 물린 거다 나게 주세요 했어? 응 다시 한번 손을 밀어봐 닿니 닿니 닿니 닿니 인사 들었어 춤추 <웃음> 들어갈까? 왜그 애기들이 하는 건데? 어? 애기들이 하는 거야 야. 테리 애기 아니잖아 이거 아기인데 테리 애기야? 그냥 응애해봐 응애, 응애 응애해봐 빼고하신가봐요 Drifting on the ocean sometimes i pass In the s a n will hold me e 오애응 애기 강아지야 아기. 안녕 안녕 안녕 해봐 무서워 무서워? 아니야 귀엽잖아 어? 빠이빠이 해봐. 안녕, 해봐 안녕 해봐 안녕 해봐 여기 보고 안녕 인사 어머. 어. <웃음> 들어 들고 가 어려운 거야 왜냐면 <웃음> 누나가 <웃음> 아 이렇게 이런... <웃음> 와 갈매기 줘야 돼 그만 갈매기 주는 거야 와 <웃음> 줘야 돼 아, 저기요 갈매기 들여야 된다고요. 이 내가 했어 이건 내가 만들었어. 이쓰지마 웃는 거 어떻게 알았지? 아 소야 뭐야? <웃음> 삐진 <삐친> 거야? 둘 이거 이있다무그 맛있다. 어 여기 돌아가면괜찮이 먹자가까안 먹자 딱딱딱 사과 같다 사과 참외 한번 먹어봐 왜? 나참 그거 빨리 맞춰봐 게 아니야 배야 배 배야 그래 먹었었잖아 참외 같은데? 맛이 참외 같아? 엄청 달고 시원하지 먹겠습니다 잘, 먹었음,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잘 먹었으면 너시원 먹을 뻔했어 추석 잘 보냈습니다 진짜 안된긴다 아니 추석 잘 보냈어요? 물어봐야지 추, 추석 잘 보냈습니다 용자 안주니다 <웃음> 아니요 장혜리씨 추석 잘 보냈어요? 그래 추... 물어봐야지 잘 보냈어요? 2, 2, 3, 4 추석 잘 보냈습니다 눈안 빠진다 짜요 <웃음> 그래 잘자요 안녕 빨요 <웃음> <웃음> 잘 자요. 안녕. 이상. <웃음>